그 레몬향 있잖아 그거 그다이소거나 써봤는데 레몬향 되게 독하던데 그래서 그레몬향이 두개인가 세개 들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팩을 사가지고 하나를 까서 변기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한개는 그 집안에 이제 그 이런 저런거 이제 보관하는 벽장 같은거에다 처박아놨거든 근데 그 안에 냄새가 존나 백인거야 벽장 안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빼고 났는데도 진짜 한 두세 달간은 계속 그 냄새가 가는 거예요. 어그 인공적인 냄새가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나 이러고 하루 이틀 문 열어놔도 안 빠지고 극장만 열면 이제 머리가 존나 띵한 상태가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다가 그 원래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잘 빨아들이잖아요. 제가 커피 머신을 쓰니까 그 커피 머신 이제 내리고 남은 캡슐들 있잖아요. 그 캡슐들을 존나 모아가지고 그 모을 필요가 없지 사실 그 차면 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차가지고 그좀 말라있는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 이 쪼로로로록 세워놨어 <웃음> 쪼로로록 세워놓으니까 한 보름 한달 지나니까 냄새 없어졌대짱 신기하죠? 그 커피 찌꺼기 효과를 그 캡슐로도 볼수 있었어 커피 찌꺼기 바선생도 잘 끌어들여? 캡슐인데 다행이네 <웃음> 바퀴가 원두를 진짜 좋아한다고요? 진짜요? 근데 그 커피 찌꺼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캡슐 이런 거인데도 그래? 와 이거 진짜 몰랐던 일이네? 미친?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?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약간 이런 종류의 그런 건가? <웃음> 무슨 소리야, 그게? 커피 머신에 들어간다고요? 아, 그 커피 머신이 그 캡슐 커피 머신이 아니라 커피 내리는 그 밑에 그 포트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거 말하는 거구나, 그죠? 아, 다행이다, 난 머신 쓰니까 다행이다. 아, 원두가 안 말려서 두면은 아, 크 흐린다고 마시는 거라고? <웃음> 마시면 안 되지, 그거! 바퀴벌레가 고양이 서식지에는 잘안 온대요. 고양이 키우면 진짜로 바퀴벌레가 그 집에 잘안 사냐 이런 거 이제 수의사한테 물어봤던 거 있거든? 근데 봤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. 고양이가 사냥하니까요. 고양이가 바선생 천적인 게 약간 그런 맞는 것 같아. 왜냐면은 저거 제가 본가에서 이제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다가 자취하러 이사를 나왔거든요. 지금 자취하고 있거든. 그 원래 본가 에 있을 때는 바선생을 저희 고양이들 키운 지 음... 몇년 됐거든요. 몇년 됐기 때문에 근데 원래도 그 전에도 바선생을 본 적이 별로 없긴 한데 근데 그 고양이 키우고 나서는 진짜 어막 그렇게 큰 벌레를 본 적이 없어 집에서. 모기 이런 거는 봤는데 모기 날파리 이런 거 봤는데 이제 바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? 뭐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간 본가에 살 때는 저 고양이들 키울 때는 진짜 본적한 번도 없는데 제가 이사 나오고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바퀴 발견했대요 집에서. 그래서 바퀴 발견해가지고 존나 기겁하면서 업체 불러서 소독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새들그 우주공간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진공상태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뭐 청소 좀 해야겠는디 어... 아까 분명 백화점 화장실 얘기하다가 어, 어떻게 어 된거지 이게? 갑자기 바퀴벌레 이야기가 왜 나온거지? <웃음> 아 커피가루 아 맞네 1 m 바퀴랑 동거하는 대신 하루 일당 10만원 바퀴 부엣서 그냥 살기 에, 하루 일당 10만원 너무 싸다 바퀴랑 동거 1 m 바퀴랑 동거하는데 10만원 너무 싼거 아니에요? 아, 그정도면 그 안하지 그지 않아요? <웃음> 그러면은 한 천만 정도 되면 생각해보지 않을까? 그치 하루 일당 100은 넘어야 돼 뒤에 공은, 공이 공 하나 더 붙어야 생각은 해보지 아 10만원 돈거 가능한? 아, 아 바퀴가 가사일을 다 해준다면?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우 뭐야 진짜 젠틀한 바퀴냐고 왜 물어봐 젠틀한 바퀴냐고 왜 물어봐 젠틀한 바퀴면 같이 살 거야? 어? 젠틀하면 같이 사실 건가요? 에? 헬플리 에버애프터 하실 거예요? 에?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집에 바퀴랑 동거하시는 분들은 저거 하면 개꿀 아니야? 아닌가? 1 m 바퀴랑 좀 다른가?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는 바 선생이라면 얼룸에 산다면? <웃음> 얼룸에 산다면 어떡하실 거예요? 왜? 젠틀 여부 중요하지. <웃음> 아니 바퀴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. 도둑도 못 들어올 듯 그건 그렇다. 어. 거의 뭐 세계 최고의 경호원 아니냐?